안녕하세요. 집과 인생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l h t b 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상가주택 등의 설계 및 공사업체 선정 또는 장고 끝에 악수 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가주택을 지으시려면 설계사무소와 시공업체 등을 선정해야 하는데 건축주들의 이러한 업체 선정 과정에서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여기저기 알아보는 방법이 많은 것 같고 또 어떤 건축주들은 어떻게 업체나 전문가들을 만나고 또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 좋은지 대단히 막막해 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 생각해보면 저와 같은 전문가나 업체 입장에서 보면 왜 저렇게 복잡하고 힘들게 생각을 하고 일을 할까 좀더 쉽고 편하게 하는 방법도 많은데 오히려 이러저렇게 알아보고 생각하느라 시간과 비용도 더 들고 복잡해지기만 하는데 정말 안타깝게 생각될 때가 많은데 최근 이런 문제로 어렵게 일하시는 몇 분의 건축주 사례를 보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특히 상가주택, 일반 건물 등을 지으시려거나 투자하시려는 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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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저러하게 생각해야 할 것들도 많은데 실제 우리 주변에는 사건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이런 상가주택 등을 치는 건축 분야에는 여러 좋지 않은 소문과 사건들로 부정적인 인식에 팽배해 있는 것이 현실이니 오죽이나 할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더구나 이런 건축을 하는 업체들이 현대나 삼성 등 신뢰할 만한 대기업도 아니고 이름도 없는 중소업체에 맡겨야 하며 건축이라는 것이 옷이나 구두 사는 일같이 일상적인 일도 아닌데다 때에 따라서는 자기 재산에 전부가 걸려있는 일이고 보니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를 물색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고 또 그런 업체를 판단해보는 방법도 없으니 이래저래 건축을 한다는 일이 어렵고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또 어떤 건축주들은 지나치게 많은 정보로 오히려 일을 그르치거나 너무나 많은 생각으로 제대로 된 결정을 못해서 손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넘쳐나는 정보와 업체마다의 의견에 대한 것인데 요즘은 정말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 같습니다. 상가주택 등을 건축하는 경우에만 해도 관련된 책도 많고 특히 인터넷에는 온갖 정보가 수두룩합니다. 네이버 등 포털에 만도 관련한 것을 치기만 해도 블로그며 관련된 카페들이 수없이 많고 또 이런 카페에 가입하거나 들어가기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식이나 경험담 등이 널려 있고 또 요즘에는 이런 유튜브에도 아주 다양한 정보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장을 돌아봐도 시공회사를 비롯한 각종 관련된 전문가들을 아주 쉽게 만날 수가 있는데 특히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 등에는 유사한 건물에 대한 공사가 한창이어서 이러한 분들로부터 자재나 공법, 특히 공사비 등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현장 사무실 컨테이너 등에 뭐 가설기를 무료로 해준다는 등 건축주가 접근만 한다면 얼마든지 관련된 정보를 습득할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모든 정보는 다 유익하기만 한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러한 정보들이 얼마나 전문적이고 정확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등에 떠도는 정보들을 보면 때로는 전문성이 부족하고 맞지도 않은 이야기들도 상당수가 있기 때문이며 또 어떤 내용들은 지나치게 이론적이고 원칙적인 것이 많아서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즉 건축이란 건물의 종류나 규모에 따라 또 관급공사나 일반 소규모 공사나에 따라 설계나 공사 내용도 다르고 특히 공사 내역서 작성 등에 있어서도 차이가 많은데 예를 들자면 시방서나 공내역서, 각종 계약서의 특정 내용 등은 사실 대규모 관급공사 등에서 많이 적용되는 것들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상가주택과 같은 소규모 공사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이는 관련된 카페에 글을 쓰는 사람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또 자신이 경험한 내용들을 그냥 올리는 데다 이런 글을 읽는 건축주들도 사실 자신이 건축하고자 하는 건물이나 규모 성격과는 관계없이 모든 건축이 다 그런 것인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은 인터넷 뿐만 아니라 관련된 책 유튜브 등에서 떠도는 정보도 마찬가지인데 뭐 사실 그런 정보들이 모든 경우 그러니까 건물의 종류나 규모 관급공사나 일반 소규모 공사 등 하나하나 구분해서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고 또 부가가치세나 공사비 등 면에서는 현실보다는 원칙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 하여튼 건축을 잘 모르시는 일반 건축주들로서는 그래도 이런 정보들에 의존하기 쉬운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장고 끝에 악수 돈다 라고 하는 것인데 세상의 모든 분야가 다 그러듯이 건축에도 아주 다양한 종류와 규모의 건물들이 있고 또 설계나 공사의 성격에 있어서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급공사나 민간공사 그리고 대규모 공사나 소규모 공사 등에 따라 설계나 공사 또는 비용 등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건축이라도 이러한 종류에 따라 특성이 있기 마련이므로 이런 모든 것들을 구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점 등을 감안해야 할 텐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또 이런 정보들을 얻고 그것을 자신이 하고자 하는 건물이나 성격에 맞게 판단해서 적용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참 아쉽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문화와 세분화된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한 채 잘못된 정보나 이야기로 요즘 여러 건축주들이 오히려 이를 그르치고 주저하다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사례들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때로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뻔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을 나름대로 이런 저런 방법을 찾아다니고 또 알아보느라고 그야말로 장구 끝에 악수를 두는 게 아닌가 생각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전문성 세분화와 신뢰 문제인데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관건은 신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현장과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 가운데 건축주가 알아야 속지 않고 제대로 된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들 하는 것 같은데 참 그런 점에서 보면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런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면서도 이런 업무를 하는 전문가나 업체 입장에서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다는 것이죠. 서로 입장에 따라서 이해도 되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들지만 정말이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텐데 훨씬 더 쉽고 또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그렇지 못하는 상황들을 볼때 도대체 왜 저렇게 할까 생각되는데 그래서 시행착오나 잔고 끝에 악수를 둔다는 말도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문제가 아닌데도 큰 문제라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이리저리 알아보지만 사실 그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그러는지 또 다른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요즘 모든 절차들이 바뀌고 까다로워지면서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착공신고 시에 안전에 관한 사항이나 철거공사, 흑마이공사 등에서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절차와 과정이 복잡해지다 보니 시간은 오래 걸리고 또 자재비나 인건비 상승이 예전과는 다르게 오르는 상황으로 이 모든 것이 비용 증가로 이어져 그야말로 잔고 끝에 악수를 드는 상황으로 이어져서 더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상가주택 설계 및 공사업체 선정하기에 대해서 첫 번째로 업체의 물색과 선정의 어려움 두 번째로는 넘쳐나는 정보와 업체마다의 의견 세 번째로는 모든 정보는 다 유익한 것일까? 네 번째로는 잔고 끝에 악수 든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전문성 세분화와 신뢰 문제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참 상상할 수도 없는 일도 많고 또 문제가 문제를 낳는 그야말로 세상이 복잡해지다 보니 아무런 문제가 아닌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인터넷이나 유튜브 등 사실 저도 이런 유튜브로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긴 하지만 과연 이렇게 많은 정보들이 얼마나 신뢰성이 있고 또 정확한지 물론 이러한 것은 비단 건축만이 아니라 의료나 정치, 사회 등각 분야에서 심지어는 가짜 뉴스까지 양산되다 보니 더 혼란이 가중되는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 여러 건축주들의 혼란스러워하는 상황들을 보면서 이런 때일수록 보다 더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업체나 전문가를 잘 만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또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 막연한 이야기로 그친 게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